소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전 브이로그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을 지원하려고 오픽 시험을 봤었고 얼마 전에 삼성 서류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광탈 터지고 한 번도 서류에 합격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결과이기도 하고 상당이 어디나 다 상향지원이긴 하지만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을 썼거든요. 여기 된다면 내가 정말 회사 입사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다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곳을 써서 뭐 떨어져도 여한 없고 차라리 면접화서 떨어지는 것보다 서류에서 떨어지는 게 멘탈적으로 훨씬 더 좋으니까요 저처럼 떨어지신 분들 너무 성심해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빨리빨리 넣어보도록 해요 저도 삼성 떨어진 날에 다른 회사 또 바로 최종 지원서 <웃음> 제출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준비랑 유튜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이 나고 있지 않고 또 제가 광고를 받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유튜브를 해야 하나라고 사실 현타가 오는 순간들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또 유튜브를 하면서 기회의 폭을 넓히고 내 가치를 세상에 알리자라는 분명한 목표는 있었거든요 최근에 프리랜서로 유튜브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놀랍죠? 제가 생각하는 제 채널의 강점은 덜 지루하고 편집이 예쁘다는 건데요. 그 회사에서도 이런 점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소중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초보 유튜버 분들이 처음으로 편집하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지루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들은 현집이 공개된 상태이며 다소 오그라들 수 있으니 시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화면 전환에 영상에 음악을 넣는 걸로 인트로를 만드시더라고요. 지금은 노래가 끊어지는 거에 맞춰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Cause you're by my side and now She likes chocolate covered strawberries and wine She likes notes that say I love you all the time I'm gonna run right up this hill Summer sky or winter chill If I gotta take a break I will But I'm gonna run right up this hill 그리고 두 번째 촬영 화면 크게 들어갔다가 작게 들어갔다 크게 들어갔다 작게 들어갔다 이런 화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영상이 덜 지루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예전 영상 보시면 가까운 피사체 중심으로만 촬영된 거 느껴지시나요? 예전 영상을 보시면 평소 일상에서도 너무 인물 중심으로만 찍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화면은 제가 마라탕 먹으러 갔을 때 찍은 화면인데 지금의 저 같았으면 재료들도 한번 찍고 음식 사진도 찍고 또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찍으면서 다양한 피사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찍을 것 같아요. 최근 찍은 영상을 보면 피사체를 멀리 찍은 신 다음에는 또 가까이 찍고 그리고 다시 멀리 찍고 다시 가까이 찍음을 반복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덜 무료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건 최근 일상 영상인데요. 마치 버스에 탄 것처럼 피사체를 넓게 촬영하고 가깝게 피사체를 촬영하고 또다시 넓게 풍경을 잡고 그리고 저의 얼굴을 배치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찍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반드시 기획을 하세요. 제가 일상 찍는 브이로그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막 찍어댔어요. 연예인분들이나 이미 유명하신 분들은 그 사람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관심을 얻지만 저처럼 일반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정보를 준다던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던가 하는 주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서 취준생 일상 제가 취준생일 때 힘든 모습과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취준하시는 분들한테 더 공감이 되는 영상이겠고 물론 저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때로는 카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식당 가서 좋은 것도 먹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영상은 적어도 취업 준비하는 영상에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기획도 큰 주제들을 적어서 거기에 맞게 촬영을 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의 제목입니다. 무려 저렇게나 길죠?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버의 일상인지, 드라이브 장소를 추천하는 건지. 일상을 단순히 나열만한 영상은 지루하고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봐야 될 이유를 만들어드리지 못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퇴사 후 1년 피하고 싶었던 인생정체기 에피소드 0 집콕 일상 핏 요가 라는 제목인데요. 썸네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집에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뭔가 인생의 정체기가 왔다는 것을 썸네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에는 밖에 나가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을 해도 집에서 하고 운동을 해도 집에서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집콕이라는 키워드로 이 영상을 만들기로 기획하고 또 촬영도 집에서만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영상을 찍고 편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직접 본인이 만들어보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생각했던 거를 구현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적용하시면 지금 유튜브에서 보시는 그런 영상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하고 장담합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기까지 7개월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으셔서 <웃음>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더 많이 만드시고 빠르게 구독자 수도 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제 브이로그를 보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퇴사 후에 처음 갖는 업무 미팅이기도 하고 회사의 일이 아닌 제 일을 한다는 게 한편으론 부담됐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 이날은 하늘이 참 높고 가을냄새가 좋았습니다. 전 이맘때가 되면 캠퍼스에서 기타치고 놀던 흑역사가 떠오릅니다. 너도나도 아이유가 되겠다며... 회사 건물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저 미팅 왔어요. 자라고 올게요. 크리에이터 관련 대회 활동을 하면서 결국 유튜브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니 보완할 점이 보이고 기획 아이디어도 마구마구 솟아오릅니다. 저녁엔 스테이지에서 안현진 작가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대학이 되시면 아마 워드로 쓰신 원고를 다시 한 한클로... 월요일이 무섭지 않은 내향인의 기술이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책 출판 관련 이야기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들으며 오늘 하루도 뿌듯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h hey. o